안녕하세요. 우왕아 팀입니다. 오늘은 감자를 만들 건데요. 쌍난 감자를 만들 거예요. 베이스 양물을 대충 대충 찔러 줄 겁니다. 감자는 모양이 예쁘진 않으니까 못 생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피 안에 심재로 쓸 거니까 예전에 만들다만 안 쓰는 양모도 섞어서 만들어 줄 거예요. 제 베이스모양이 나왔어요 아이고, 그냥, 그냥 감자처럼 생겼네요 그쵸? 베이스로 모양 잡을 때 영국산 양모 바늘을 썼거든요 색깔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샀고요 이거보다 더 종류가 많았어요 그 중에 이 실버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금방금방 잘 뭉쳐지네요 이제 색을 입힐 건데 이 색들을 이용해서 색을 칠해줄겁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약간 감자 색깔 같네요 이게 중간중간 흙이 많이 묻은 부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. 우선 대충대충 색깔 배치를 해줍니다. 이제 어느정도 색을 배치를 했으니까 표면을 다듬어줄겁니다. 이 정도 색깔이 나왔어요 여기다 싹을 심을 예정입니다 감자를 보면 싹이 나오는 구멍이라고 해야 될까 요 그런 데가 움푹 파여 있는데 그런 부분을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okay. 이제 좀 감자 모양이 나는 것 같죠? 이제 싹을 만들 거예요. 긴 했는데,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. 조금 꾸며 주겠습니다. 이제 어느정도 모양이 나왔어요 귀엽나요? 처음엔 되게 못생겼었는데 조금 꾸며주니까 귀여워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뒷모습은 감자인데, 앞모습은 좀공 같이 생긴 캐릭터가 됐어요. 귀엽나요?